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안심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특히 올해는 기존에 해오던 환경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접목한 어르신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치매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